그냥 복구인가그전병인가그거자 아니야? 묶어주세요 일단 주차 권에 주차 꺼내 이거 봐 이거 좀그워주이 잡고 있는 거구나 거 저거요? 거야? 단돈으로 교환이라는데? 여기 있어. 얼마야? 여기 있어. 아, 천 원. 우리 뿌리 천 원이잖아. 아, 천 원이면 되는구나. 거야? 아, 멋있네. <웃음>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저거 어, 걸어서 끌잖아. 계속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끌면서 가는 거. 점점 여기서 멀어지고 건거지고. 응. 가서... 아이고, 공갈빵. 먹어봐. 이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공갈바, 공갈바. 맛이. 아, 네. 사람 그럼세야 많은데. 저거야? 형제네 튀김? 만석닭방정? 어, 어. 이쪽이네. 맞아, 맞아. 튀김이랑. 이게 뭐야? 어? 맛있겠다. 이거 어? 좀사먹까 저거 뭐냐? 국급인가? 그 전병인가 그거. 수수담정이가요사지 음, 여기서 새우튀김이랑 그 새우튀김도 어, 유명하대 아니, 여기서 많이 사더라 새우튀김이랑 네. 그 많이 사더라 정 수상... <놀범람> <놀범람> 한밭도 있나? 단밭 없어요? 화끈한 매운맛 있는데? 뭐가 맛있어요? 어떤 게잘 나가요? 보통 맛은 보통 맛뼈 순살 우리 하나하고 재훈이 하나 줄까? 어. 네는 순살, 보통 맛, 애들 보통 맛 순살하고 한반도 어. 돼? 우리는 화끈한 맛 먹을까? 아니, 아니 보통 맛 순살 줄지 않을까? 네. 보통 맛 순살 줄게요 묶어주세요 일단 아, 네. 정태회 아까 우리가 먹은 건가 보네 땡쿠 날치야 여기가 완전 맛있는 것들이 많구나 광저 가면 몇시정도 될까? 밤면 어? 몇시정도 될까? 어, 튀김 사갈네 만화? 네. 이따가 면서 먹을래? 내려가면서? 아니 나는 별로 생각 없네 나도 책임 별 생각 없는데 배욕이 하다 줄래? 안 사다 줘? 그럴까? 애들 먹을까? 하다 어. 줄까? 네. 좋아하긴할것 같은데? 어? 좋아할 것 같은데 만원지? 한반 만원? 어. 하나 사가자 그러면. 요하 데이비 프레스 있네 아니 네. 네. 다른 데도 있어 가 싼가봐 몰라 속초 붉은데게라는데한 어. 개? 아니, 있네. 한 마리에 한 마리에 원거네한 마리에 싼거야? 세 개는 4만원 한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오징어 손으 그냥 한 거구나.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서잘라서웃으다서웃으면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되게 귀엽지? 되게 <목소리도> 오. 오, 짠해. 베트남산인가? 네. a 아, d 네. 가단, 뭐? 어, 가? m e Madame, Madame, Madame, Madame, Madame, m a 국민